장발 드라이하는 방법과 또 이제 스타일링하는 방법을 음.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이입니다 카메라 체크 원투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왜다 젖은 머리로 등장을 했냐면 제가 이번에 또 파마를 하고 왔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께 이제 장발하고 파마한 다음에 어, 아무 말씀을 드린 게 없어서 오늘 오랜만에 이 장발 컨텐츠로 등장을 했는데 오늘은 무엇이냐? 이제 또 장발 파마를 한 김에 파마하면 어떻게 드라이를 해야 되는지 저도 처음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막 컨텐츠를 찍기는 좀 무서웠어요 왜냐면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여러분들께 이상한 걸 알려줘가지고 여러분들도 망하면 어떡해요 망해도 멋있을 거야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장발 드라이하는 방법과 또 이제 스타일링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건데 제가 또 다슈 모델이잖아요 여러분 다슈에서 그 컨텐츠 찍을 때 썼던 웨트컬크림을 이번에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다슈 웨트컬크림 쓰면서 그 장발 스타일링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보내셨는데 주아 이게 올리브영에서 이제 단독 기획으로 이 매트컬크림과 내추럴 헤어크림을 이제 이벤트로 굉장히 싸게 팔고 있습니다 거의 뭐 홈쇼핑이었는데 방금 아무튼 이게 제가 또 너무 조, 좋은 점이 뭐냐면 보이시나요? 음. 오우 쉣이 올리브영에서 단독 기획으로 팔고 있는 이 다슈 헤어제품에 제 사진이 있습니다 쉣 그래서 뭐 음, 9월에 올리브영 가면은 제 사진을 볼수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뭐 가서 뭐 찍어서 사진 보내주시면 저도 좀 기분이 좋겠네요. 아무튼 여기에 제 사진 기억해 주시죠. 그리고 이게 종이로 되어있는데 왜 종이로 되어있냐면은 약간 환경을 사랑하기 위... 해아 이거 너무 홈쇼핑이야. 그렇습니다. 가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두 개가 있어요. 가슈 데일리 내추럴 헤어크림이랑 데일리 웨트컬크림이 있는데 오늘은 다슈 데일리 웨트컬크림을 발라볼 거예요 오늘 약간 어떤 스타일링을 할 거냐면 이 장발 펌한 거를 약간 예수머리에 가깝다고 하기보다는 어 약간 좀 섹시할 수 있게 약간 남자다운 걸 보여줄 수 있게 약간 젖은 머리 이게 약간 젖은 머리를 연출할 때쓸수 있는 건데 젖은 머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드라이를 70%만 해줘야 돼요 물기가 30%는 남아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우선 뿌리부터 말려주셔야 돼요 뿌리가 이렇게 눌리면 좀 엉성하고 바보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올려서 말려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 말려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뿌리를 어느정도 말려주시면 여기가 약간 떠있는게 보이시나요? 이게 약간 떠야 약간의 그 엉성한 느낌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저는 어쨌든 이렇게 약간 떠있는게 좋아요 뿌리가 약간 떠있는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말려줬고 그 나머지 드라이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이렇게 뭉쳐서 잡아줍니다 이아래 뭉텅이들을 이렇게 통째로 잡아서 드라이를 하면 됩니다 이 드라이기 옆집에서 받아온 드라이기인데 개뜨겁네요 조심해 네 지금 약 70%를 말렸습니다 지금 70% 정도 말렸고 이제 이 웨트컬크림을 이용해서 한번 머리에 컬을 좀 넣고 젖은 머리 느낌을 좀더 살려줄게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드라이를 할 때도 만약에 내가 지금 나가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도 저는 머리를 다안 말리고 나가요 머리를 한 지금 딱요 정도? 그냥 살짝 보시면 살짝 젖어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많이 컬이 죽어있는데 나가서 자연적으로 머리가 마르면은 이렇게 살짝 살짝씩 꼬여요 뭐 여러분들 하시는 일은 꼬이지 않고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꼬이면서 좀더 자연스러운 머리가 연출이 되는데 어쨌든 오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컬크림을 발라서 그 섹시한 느낌을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지금 좀 바보 같죠? 저도 그 헤어 디자이너 분이 해주셨어가지고 아직 감은 못 잡았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 재질은 뭐야? 완전 투명하죠? 그냥 투명한 애예요. 그냥 완전 투명합니다. 그래서 얘를 손에 이렇게 발라서 지금 여기 원래 풀려있었잖아요, 머리가. 이 풀린 부분에다가 잠깐 저는 약간 컬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약간 주먹 잡듯이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 웨트컬크림으로 젖은머리를 연출해봤는데 어, 저는 약간 이렇게 아예 포마드 느낌? 이 포마드 느낌의 젖은머리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약간 저는 머리를 이렇게 내렸을 때는 그냥 다니는 거다 저는 아까 안경 쓰고 다니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걸 발라보니까 머리가 그래도 약간 젖은 느낌의 컬이 생기기도 하고 약간의 고정이 되니까 파마하고 나서는 이렇게 머리못 넘기고 다녔거든요? 머리에 물기도 남아있고 이 컬크림이랑 같이 하니까 머리가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포마드보다는 곱슬기가 있는 포마드 느낌이라 보시면은 약간 젖어있어요 지금 제가 일부러 조명으로 잘 보이게 하려고 주황색 조명으로 바꿨는데 사실 저도 이거 언박싱하면서 처음 바르는 거라서 걱정을 좀 했거든요? 근데 원하는 대로 약간 만져지는 느낌? 지금 뿌리가 약간 살아있어요. 약간 눌린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얘로 같이 살려준 거거든요. 그 다음으로는 이 내추럴 헤어크림이 있는데 얘는 이미 지금 웨트컬크림을 발랐기 때문에 바르기가 좀 그래요. 얘는 제가 그 촬영장 가서 셀프로 이렇게 스타일링 해보는 영상이 있었는데 그때 써봤거든요. 얘는 아까 전에 바른 것보다 훨씬 부드러워서 머리를 막 고정하는 느낌보다는 약간 생머리 남자분들이 약간 이렇게 그 뭐라 해야 되지? 생머리 남자분들이 이렇게 완전 일자로 내려오는 머리 말고 약간 막 그런 머리 있잖아! 막 이렇게 돼있는 머리 좀 멋있는 거? 약간 그런 머리 할 때? 이런 거 바르면 좋을 것 같고 파마하신 분들은 약간 잔머리 정리하고 뭐 머리가 여기 눌려있는 거 이렇게 좀 세팅하고 이런 느낌 낼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여기 제가 많이 손에 발랐는데 이거 그냥 머리에 닦으면은 손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웨트컬크림은 젖은 느낌 낼때 쓰면 은 좋고 그리고, 그리고 얘는 좀 젖은 머리면은 좀 특별한 자리나 아니, 뭐, 사진을 찍거나, 나의 오늘 섹시함을 뽐내야 되는 날이다 하면 얘를 바르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좀 중요한 자리 갈 때, 진짜 좀 머리 세팅을 해야 될 때, 얘를 바르면 좋을 것 같고, 얘는 그냥 평소에 그냥 안 바른 느낌? 안 바른 느낌으로 얘는 PC방 갈 때?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그냥 친구들이랑 놀 때, 뭐, 만날 애들 만날 때, 뭐, 술자리 갈 때나 뭐 이럴 때, 아니면 뭐 학교 갈 때, 이거 바르고 가면 은 좋을 것 같아요. 얘는 바른 티가 많이 안 나는데, 정리를 할수 있는 애라서. 아마 얘네 둘을 같이 사면은 얘를 먼저 다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두 개를 같이 지금 엄청 싸게 팔고 있으니까 추천합니다 영둥이가 모델인 이, 이 이벤트 9월 달부터 이벤트가 진행될 건데 저를 볼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아무튼 오늘 광고 시청 아니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도 이쁜 머리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그럼 이만 3만 4만 옆집에 사는 유튜버 형들한테 드라이기 빌렸는데 갖다 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형 계세요? 아형 드라이기 잘 썼습니다 아잘 썼어요? 네아 뭐야 너 드라이기 쓴거 아니었어? 머리 왜 이렇게 젖어 있어아 오늘 어? 젖은 머리 컨셉입니다 안맞이게 아니라 젖은 머리야? 네 약간 젖은 머리 느낌을 낸거예요어 진짜로? 젖은건 아니고 약간 어. 그런 느낌? 오 어, 그런.. 고텐션 유튜버 고텐션 아, 형님 형이... 아, 예. 고텐션 <웃음> 고텐션입니다 네 많이 네.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요 네안녕